이제 앞에는 이제 좋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얘기입니다 하거니와 만약 잘못 이렇듯 종이로 싸고 띠로 읽어가지고 용두삼이 할진대는 특히 문풍으로 하여금 티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조계종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이 성가 에그 성가에 이제 티끌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 이제, 티끌을, 어, 냉길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후악, 어, 초심, 초심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어, 공부를, 이제, 어, 종이에 싸고, 띠로 얽어서 용두삼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로 싸면은, 그게 이제, 튼튼하지 않아가 금방 뭐, 어데에 걸리면 쨔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견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 띠짱대 가지고 뭘 이렇게 싸놓으면은, 그게 이제 오래 가지 않고 그냥 끊어져 버릴 거예요. 지속 안 되고. 그런 거와 같고, 또 이제 용두삼이, 용두삼이 하는 거와 같을진데는, 이제 이 선문 문풍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티를 냉기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후악과 초심들이 물러가리라. 이제 존경 안할 테니까, 물러가는 건 당연하죠. 위와 같이 수란바 관견은, 다이 여곽지류가 아님이 없나니라 이런 이런 것은 이제 어, 여곽지류, 이제 맹아주 이제 노인네들이 집행이 하는 맹아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일년생 그 맹아주와 이제 에, 이게 아우곽자인데 어어대는 또 콩콩콩나무라고 했더라고요 막 그거 어떻게 됐든지. 어, 명아주와 콩잎지류가 아니미 안 아니, 어. 아, 아니 아니미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음식 가운데에 이제 아우 음, 명아주그잎 פ 이하고 콩잎 가지고 만드는 음식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먹기에 힘드는 악식이다. 악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종이로 싸고, 띠로서, 이제, 얼거고, 용두삼이 하는 공부는 음식으로 말하면 은 아주 그, 먹기 거북한 그런 악식의 종류, 종류, 종류다. 그래서 포이는, 어, 고향을 견디지 않거니와, 그러니 배부른 사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포이는 고향을 이제 견디지 않냐 한다. 고향을 하지 않냐 한다. 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나 이제 절진지류 절진지류는 이제 공공자가 이제 진나라하고 체나라 그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식량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 험한 음식을 먹었던 고사가 있습니다. 그얘기입니다 진나라와 체나라 사이에서 그 음식이 일주일 동안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배가 고프니까. 콩잎도 먹을 끼고 명아주도 이제 먹을 것이다. 이제 요 말로 봐서는 이제 앞에 이제 그 종이를 싸고 띠를 음, 그 얻고 용두삼이 하는 것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앞에서 쭉 이기혼 이와 같이 수람바 관계는 한 것은. 저 앞에서, 이제, 이, 이딴 앞에서 쭉 설해온,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못하고 쭉 설해온 거 있죠. 이것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런 법문은, 이제, 배, 배부른 사람은 아예 이거는 안 취한다. 안 먹는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일기, 일경, 이런 일구를 듣고서 견성하더라도, 견성한 사람이나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이제 맨살 위에 끌고 가지고 헌디 내는 거 같다 이랬는데 이제 그런 뜻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절진지류를 봐서도 그렇게 색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진지류는 배고픈 사람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이제 그런 나쁜 악식도 이제 먹는다. 그래서 기다리노니 마침내 일찌지미가 어, 있으리라.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한 손가락 이렇게 이제 뭘 이래 음식을 찍어가지고 맛보더라도 그것을 이제 달게 맛보는 그런 이제 음, 음, 맛 어, 맛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출처 있는 얘기인데 제한공하고 뭐 어, 누군지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데 둘이가 이제 사냥 갔다가 자라를 잡았대요. 잡았는데 그걸 이제 자라 고기가 맛있는가봐요. 그래서 그걸 음식을 하는데 이제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자기 이 식지가 이래 움직이면 그날은 아주 특별한 맛을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니까 제한공에이 자식이 내가 줘야 먹지 네가 손가락 움직인다고 네가 그 고기를 먹나 하고 미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 없는 사이에 그, 그 자라고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같이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소태에 발려있는 그그 그 음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맛보면서 그래서 한, 손, 한 손가락으로 한손 이렇게 찍어서 먹는 맛도 괜찮구나 했다는 그 고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뭐 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음식 찍어 먹는 것도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가 되고 맛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한테 이런 법문이 필요하지 정말 상근기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법문이 이제 한 손가락으로 맛보는 음식이나 같다. 이제 상근기도 더 깊이 보면 상근기도 이제 결국은 이제 순간 깨침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한 손가락 맛보는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왕왕의 학자지사가 출가본질을 망각하고 일양으로 삿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쫓아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망년 때의 불조 기련과 고인 공안을 가져가지고 머리를 처차, 천착 천착 하는 것으로서 번갈아 서로 주고 받으며 이 천착은 요즘 좀뭐저 뭐저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천착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천착을, 무슨, 연구를 깊이에 들어가는 것을 천착이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천착은 옛날부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강부에 하는 겁니다. 경강부에. 자기 주장을 억질로 이제 그 끌어다가 자기 주장에다가 이렇게 끼어 맞추는 거. 억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천착한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세계에 맞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제 정으로, 어,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고망년 때, 이제, 불조의 기련과,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어떤 계기에서 깨달은 그 기련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뭐, 발가락이 채해서, 이제, 아파도 아약하다가 깨쳤고, 누구는 가다가, 이제, 면목이 없네 소리 듣고 깨쳤고, 여러 가지 그 기연들이 있거든요. 발을 걷다가 깨쳤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연들, 불조의 기련과 고인 공안을 가져가지고, 머리를 쫓아 천착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된게 아니고 잘못된 게거든요. 그런 고인들 공안과 기련을 갖다가 지 소견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지 소견에다가 끌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착이라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새기야 이제 이 천착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이 천착을 무슨 공부를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을 천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천착하는 것으로서 이제 억질로 이제 끼 맞추는 거예요. 지 소견에다가. 부처님 그기념과 공안을. 억질로 끼 맞춰가지고, 이제 제자하고 스승이 둘다 이제 잘못된 사람이 번갈아 서로 주고받으며 밀밀히 보배로 간직해가지고 극측을 삼아. 그러니까 이제, 은산철백을 투과 안 하고, 그냥 사량 분별로 좀 소견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견에다가 부처님 그기념과공안을 이제 끼 맞춰가지고, 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진짜 이제 무슨 서로 정법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극척을 삼고, 문뜻 이에 비니도 지키지 아니하고 비니는 개, 개율입니다. 개율도 지키지 아니하고 인과도 발모하고, 인과도 없다 이라고. 그러고, 인하는 더욱더 정령함을 보이고, 정령은 이제 자꾸 높이는 겁니다. 그 자기 그 교만심만 더욱 더 높이고 높임을 보고 삼독은 배로 치성함을 가하나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제 그럴듯하게 뭐 부처님 기전이나 고인 공안을 이제 다파했다고 하는 것 같이 큰 소리는 하는데 <웃음>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 삼독심이 꽉 차가지고 꽉찬 정도가 아니라 그 치성하기를 더 배로 더 한다임. 배로 더 하나니 이와 같은 무리는. 저 마외, 마외에 떨어져 가지고 길이 그 마군이 권속의 권속지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에, 사유를 만나지 아니해서 삿대고 그릇된 것을 만나지 아니해서 초심을 등지지 아니했을 진된 마땅히 무상함이 신속함을 생각하고 또 고해에 빠져 있는 것을 아프게 생각해서 이시 죽반이 현성한 곳과 백반 수용이 편리한 곳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기초선언에서 모여서 이제 생활하시는데요. 우리가 중대했을 때 비교하면은 정말로 어 백반이 현성되어 있고 어 백반 수용이 참 편리합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용주사 강원에 있을 때 그랬어요. 대중이 한2 0명 살았는데 이제 밥을 이제 이렇게 바로에 대면은 마지막 한 서너 사람은 항상 모질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주지심 들으라고 이제 주지심 이제 쌀 많이 안 내주니까 밥이 모질 된다고. 그혈기반성할때 우리 그밥 많이 먹을 때 항상 서너 사람이 모질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긋장론니라고 가반합시다 이런 거는 가반한 거는 이더 먹는 거아니요 근데 주의심은 이제 또 역으로 간판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랬어요. 항상 그 밥이 모질했어요 그래서 진짜 간판 해가지고 그 남은 밥 가지고 서너 사람이 이렇게 논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먹는 것도 그랬고 나는 그 백고무신 신고 용주사 있는데 밑바닥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신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비오는 날은 양말 졌잖아요. 추운데 저지마. 그. 저진대, 그래서, 요, 돌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짚고 요렇게 뛰어댕기 음, 그런 기억도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참, 내 지금 토굴 생활하고 있지만, 한, 한 30년 전토굴 생활할 때도, 후지과 곤로 보셨는가 모르겠다. 그거 막 시커먼 연기 나는 거, 그거 하나 사놓으면 아주 좋다고, 우리, 그, 저, 중탕 밥에 먹고 군불소대 그래서, 그래 지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참, 지금 굉장히 이제, 그 편리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는데, 스님들도 그때 비하면은 참 수용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용이 좋아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하시되, 수영은 하시되 그 수용하고 공부하는 발심하고 이제 그거는 별개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뭐 시대에 따라서 수용 편리하게 사는 거는 그건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수용 음, 좋든 나쁘든 그 있는 그대로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별다른 신경 쓰시지 말고 이제 공부에다가 자꾸 뜻을 듯이 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있는 수용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걸 또더 바래요. 더 편리한 걸 바래고 그래서 요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마 나쁜대로 있는 그대로 쓰면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말고, 그걸 수용하고, 요도 그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제 거기에는 뜻을 두시지 말고, 이제 공,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시 죽반, 죽반이 현성, 현성은 이제 바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현성과 백반 수용이 편리한데 나아가서, 문뜻 좋게 승시직입하미요. 이 말이 그기입니다. 때를 타고 바로 들어간다. 때를 승시직입. 때를 타고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시설이 좋은 때는 좋은 그대로 들어가고 나쁘면 나쁜데 그대로 들어가고 더우마 더운 그대로 들어가고 차우마 차운 그대로 들어가라. 그대로 승시직입 문뜻 좋게 승시직입함이요 어, 시직감을 임해 가지고 호꼬침을 기다리지 말자다. 이것도 이제 출처가 있는 말인데 요 뒤에 사기의 상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볼펜 넣었고. 기억 남는 대로 이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제그 지리를 그 풍수 지리를 잘 봤는데, 에, 외동딸을 가진 사람한테 인제그 묘를 하나 써주면서 틀림없이 "너 딸이 인제 왕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또그 옆에 친구가 "야, 그 집만 풍수 봐주나, 우리도 좀 봐두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인제그 집은 아들이 음, 몇 사람이지 모르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다... 장관이 되고, 이제 재상이 되는 그런 또 자리를 이제 봐줬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많은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볼 때, 자기 아들은 재상이 되고 장관이 되더라도 왕후가 되면 그 신화가 되잖아요. 따라나는 있거 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그그 그, 그 풍수제의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음, 고약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 따라나는 있 친구 묘 묘를 그럼 고쳐 가지고. 그 딸이 네 마늘이 되도록 만들어줬구만, 이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묘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뭘 이렇게 봉오리를몇개 이렇게 놓으면 더잘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근데 그 딸이 이제 시집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왕우를 간택을 하는데, 이제 인물이나 모든 걸로 해서 이제 왕우가 될까인데 갑자기 막 목에 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혹 나도록 묘 앞에다가 뭘 만들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간택도 못되고, 이제 시집도 못가고, 해가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그, 어, 이제 그옆 친구, 이제 그 부인이 됐다는 그런 이제 고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 갈 때를 임해가지고 혹 고침을 기다지 리 말자다. 미리 미리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이제 딱 닥쳤을 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 사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그 얘기에 관심 있는 분은 요 사기에 보십시오. <웃음> 내가 대충 얘기했으니까. 에, 시집감을 임해가지고 혹꼬침을 기다리지 말지어다. 이는 이에 종, 에, 불조의 시민이며 무예해탈지 묘문이니라. 설사, 설사 기련을, 하여금 기련을 만나지 못하, 못해서 공력이 미충하더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목숨을 버리고 형상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고행을 행하며 죽음에 이르고 생을 버려서도 일심도 태굴하지태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미리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승시지기도 하고 또 무상이 신속한 걸 알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 자체가 불조의 시민도 되고 무예해탈지 묘문이도 묘문도 이제 되는데. 또 기련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그 공부하는 것이 충실치 못하고 또 간절히 모름지기 목, 어, 못하더라도 간절히 모름지기 목숨을 버리고 형상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고행을 행하며 죽음에 이르더라도 어, 죽음을 이루고 생을 버리더라도 한마음도 이제 물러가지 말지니라 다시 갈등이 다함 다하지 아니함이 있을세 이렇게 이제 쭉 본문해 왔지만 은그 본문을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갈등 이제 이 본문을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개 이제 이 본문을 음,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갈등을 갈등이 미진함이 있을세 거듭 개언을 사람을 면치 못하노라 앞에 본문도 이제 했지만은 그게 이제 미진해서 개송으로서 다시 이제 한번 더 강조하겠다. 이 마음이 청정해서 본래 띠끌이 없건을 자모 탐하고 구하는 것이 물건을 막음을 입음이 되미로다. 근데 우리 마음에 본래 이제 청정해가지고 띠끌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탐하고 무엇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밖으로 구하는 겁니다. 탐하고 구하는 것이 물건을 가림을 입음, 입음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물건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자유자재가 돼야 되는데, 그거하고 항상 가림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 대미로다. 안청이 돌출하면은, 이제, 눈동자가 동출 동, 어, 돌출하면은 전체가 드러나, 돌출해서 전체가 드러나면은 산화돼지가 어, 허공꽃이, 꽃이, 꼬치, 꽃이니라. 그러니까 눈동자가 도, 어, 돌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동자가 돌출해 가지고 전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산 철벽을 투과해 가지고 음~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자재함을 이제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산화 대지가 우리가 있다고 집착했던 그 마음이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화로 보인다. 동서가 1 0만이요 남북이 8천이라 이저 앞에 이제 그 문답할 때이 말도 나왔는데요.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제 이제 일체가 언어 도가 끊어지고 심행체가 멸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아니하고 천초도 나지 않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왕래가 무해하며 묘용이 종행함이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법문을 그 자리를 드러내서 법문을 하셨네요. 음,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인 그 자리에 섬진도 가는 티끌만한 것도 거기는 세우지 아니하고 마디만한 풀도 나지 아니해서 마디만한 풀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분별망상심이고 섬진도 분별망상심입니다 생하지 아니해서 그 자리에서는 왕래가 무해하고 묘용이 종행함이로다 자유자재함이로다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드러낸 법문을 하셨구만요 종행함이로다 바로 능넉히 친이 이속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된다 하더라도 정이 근본을 버리고 말을 쫓는 것이며 화를 끌어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동서가 심만되고 섬진인도 세우지 않고 촌초도 나지 아니하고 왕래가 무에서 묘용이 종행해서 자유자재하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친히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바로 본을 내버리고 말을 쫓아간 것이다. 어때서 이렇게 잘 됐는데 본을 본을 버리고 말을 쫓아간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또 화를 끌어오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되는가?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 대회가 다 됐는데 이제 그 뒤에 대답이 나옵니다.